오늘은 지선 둘레길 9구간 덕산에서 유태마을을 걷습니다. 먼저 종점인 유태마을의 주차 후에 출발인 덕산 남면기념관으로 이동 후 초입에 있는 남면조지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을 잠시 둘러보고 출발을 하였습니다한 번쯤은요 꼭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그 구간은요. 덕산마을을 출발해서 중태마을, 유전마을을 지나 유태마을로 연결되는 지리산 협곡을 따라 감나무골을 걷는 무난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길입니다. 산천과 하동을 나누는 붕괴인 중태재를 넘어서면 아름다운 대나무 숲길을 걷게 되는 귀적 짧은 코스입니다. 반달곰하고 같이 천안봉을 배경으로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 한요 한국, 선비 문화 연구원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정자에는요 이렇게또 책들이 서련돼 있어 가지고 이곳에서 또국한강을 바라보면서 책을 또 읽으면 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작사 약초 시장은 4일과 9일, 5일장이 쓴다고 합니다. 도화정이라는 또 정자가 잘 잡고 있습니다. 평균도 건너야 옛날 덕산은 지리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큰 장이 섰던 곳이라네요. 이 장을 통해 지리산 사람들은 서로 안녕하게도 했을 것이고요. 지금은 4일 9일 열리는 꽃감장으로 유명하답니다. 저 진검대를 건너 와도 됩니다. 이제 가운도 다 떨어지고요. 몇개안 남았습니다. 남미 기념관에서 바로 이쪽 방향으로 증검달 건너서 올 수도 있겠네요. 20번 도로인데요. 이제 덕산 일교, 교가 아래를 또 지나갑니다. 한 건너편에는 또 캠핑장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포장길 좀 갔는데,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 걷다 보니까 덥지는 않아요. 여름에 여기를 걷는다고 해서 조금 힘들겠습니다. 꽃감을 깎고요. 껍질을 갖다가 걸음 대라고 또다 버려놨습니다. 좀감나고 같아요. 꽃감 껍질이 어마어마하게 살려져있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감을 재배하시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또감 말리기도 하시고 꽃감도 좀 깎아서 이렇게 말리고 계시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꼭 전화 주세요 감이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중태마을은요 에, 오래전부터 닭종이 생산지로 유명한 마을이었지만요 지금은 닭종이 소비가 끊기면서 닭나무 대신 감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태마을은 또 동학혁명 때 마지막 농뚜꽃이 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무금치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 일부가 추격하던 강군을 맞아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요? 여름에는 상당히 예, 그렇게 힘들겠습니다. 계속 지금 화장길을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지사 둘리께 오실 때는요. 농작물 채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항상 마음만으로 예, 풍성하게 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가 지금 넘어져있네요 이곳에서 계속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정표가 이제 넘어있지만 어,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차량번 뭐 죽겸 가는 길이거든요 계속 직진입니다 그래중태쪽에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또진행 해야 되겠죠 산 꼭대기 바로 밑에 한 유전마을입니다 예전에 유기를 만들던 노점골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 상당히 경사결인데, 여기에 또, 아,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마을들이 많이 쓰여있습니다 오, 아주 아름다운 또 대나무 숲길을 또 지나가네요. 중태 정자 쉼터에서 잠시 좀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유태 2.7km 남았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아, 포장 안내길 좀 걷습니다. 정말 이런 길을 걷고 싶었는데요. 예, 네, 임도길좀 올라오니까요. 임도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고요. 돌 계단길을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른 구간 중 최고도인 고개만을 넘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중퇴짜입니다 산청 사람들은요, 서금이나 네, 비료를 구하려고 거개를 넘으며 중퇴짜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하동 사람들은 덕산장을 보기 위해 남나들면서유태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고개는요, 이제 산청과 하동의 분수령으로요, 이제부터는 산청에서 하동 땅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또 걷던 참나무 숲길과 다른 대나무 또 숲길을 걷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시작하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걸었던 덕산 유태구간은요 덕천강을 따라 걸으며 천황봉을 여다 볼수 있었고요 둘레길을 좌우로 질비한 갓나무와 꽃감 말라가는 향기에 취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동의 아름다운 대나무 숲길을 마무리하는 힐링과 낭만이 있는 지금 다 걷기 좋은 둘리길입니다.